안심전환 대출은 은행 등에서 지난 8월 16일 이전 변동금리 주담들을 받은 1주택 차주 가운데 주택가격이 현재 최대 6억원 이하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 연 3%대 고정금리로 갈아탈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최장 30년 동안 상환할 수 있으며 금리는 최저 연 3.70%부터 최고 연 4.0%이다. 주택가격이 그동안 급등했는데도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신청요건 때문에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신청에서는 흥행 참패를 기록했고 정부는 신청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주택가격은 기존 4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부부합산소득은 7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각각 기준을 완화했다. 주택가격 기준이 높아진 만큼 대출 한도는 기존 2억 5천만원에서 3억 6천만원으로 확대됐다. 단 대출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안심전환 대출 최대 한도는 3억 6천만원까지 가능하지만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가 3억원이라면 최대 대환 한도는 기존 주담대 잔액 범위에 해당하는 3억원 내에서 이뤄진다. 지난달 말까지 1단계 접수 결과에서는 총 3조 9897억원이 접수됐다. 이는 안심전환대출 공급 목표 25조원에 한참 미달하는 실적이다. 1단계 접수에서는 주택가격 3억원 이하가 69.3%, 4억원 이하는 30.7%를 각각 차지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비중은 각각 47.5%, 52.5%로 집계됐다. 안심전환대출 신청, 접수처는 기존 주담대 지급기관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KB국민, IBK기업, NH농협, 신한, 우리, 하나 등 6대 은행에서 받은 주담대의 경우 해당 은행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으로 6대 은행을 제외한 은행과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보험사, 신협, 지역농협 등 제2금융권에서 받은 주담대는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주택금융앱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